왠지 수험생의 마음으로 어디론가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작곡가입니다 강서 국민으로서 가장 편리한 전 하나를 뽑으라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장이 강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에 위치한 바로 강서 운전면허 시험장 입구입니다 노란색 운전면허 시험차를 보니 왠지 마음이 떨리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치 그 마음을 안다는 듯이 바로 치유의 길이 나옵니다 뭔가 치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 어. 역시 운전면허증을 따는 길은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 연말이라 그런지 정말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요 강서운전면허시험장이라고 해서 면허시험만 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운영기간인 도로교통공단이 하는 일을 소개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교통안전교육사업 구름환경 개선 사회적 가치실현 연구개발사업 운전면허사업 거기에 수유실까지 없는게 없습니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도 있고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서 파쇄기도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이렇게 큰 돋보기는 처음 봅니다 아예 고객 섬긴 센터까지 있는 강성운전면허시험장입니다 한쪽에는 장애인 운전보조장치 체험홍보관이 있어 직접 만져보고 구조를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한쪽을 둘러보니 스마트 비즈니스 센터? 세상에 PC학과 시험 공부방도 있고요.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는 PC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안전안전 안전, 예비 운전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자료들이 있었고요. 차나깨나 안전운전 음주운전은 절대 안됩니다. 아니 이거는 강서 운전면허 시험장이 가까이 있으니 이런 운전면허 시뮬레이터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네요 강서구의 다양한 체험과 이용 편리한 강서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어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행하는 작곡가이였습니다